안녕하세요 제이씨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랑에, 운트, 죄네 이름도 예쁜 명품시계로 찾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레스와치라서 엄청나게 깔끔하죠? 시침과 분침 그리고 6 시에 초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6시 아래쪽에 보면 제로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샷을 보면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도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랑에란 이름이 아주 예쁘게 각인 되어 있는 핀버클입니다. 18K 로즈골드이고요. 케이스는 18K 옐로우골드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각인의 750 여러가지 각인이 되어 있고요. 뒷면도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 유튜브 시청자 중에 한 명께서 위테일가도 알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 시계를 찾아봤는데 위테일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제품의 시계의 판매가를 주소를 타고 가시면 알수 있게 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젤의 크기는 이쪽부터 이쪽이 37이고요. 러그를 포함한 위에서부터 아래가 44입니다. 비교적 작은 드레스워치인데요. 케이스가 좀큰걸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좀잘 맞는 드레스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로 리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로 리셋은 랑에운투 제네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인데요. 어떤 식이냐면 먼저 살짝 빼면 6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됐죠. 다시 한 5초 정도 간 다음에 딱 빼면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원클릭 오픈을 하면 이렇게 딱 0이 됩니다. 제로 리셋. 이 기능은 메커니즘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뒤에 레귤레이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다시 레귤레이터가 돌아가고 초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제품인데요. 이게 제로 리셋이라는 특허 기술입니다. 그러면 한번 뒤를 에또 보겠습니다. 뒤를 에 보시면 랑에와 제네죠. 왕에, 랑에, 운트, 제네. 가 설립자 이름이고요 설립자가 이쪽을 보시면 어, 글라슈테 라는 기업에서 이 랑이운트제네 라는 시계 제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라슈테 라는 시계 브랜드가 있죠 글라슈테에 대해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신 청자분께서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보를 같이 교환하고 같이 배워가는 유튜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먼저 로터를 보겠습니다 로터를 보시면 약간 울퉁불퉁하게 명품이 아니게 살짝 느낌이 보이는데 키워, 키워보면 엄청나게 샤프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금색으로 보이는 거는 실제 금입니다. 이쪽에 21K이고요. 이 바깥쪽을 보시면 약간 쇠처럼 보이는데 쇠가 아니고 플래티넘입니다. 디테일한 게 멋있는데요. 이쪽에 레귤레이터 입쪽 이쪽 위편을 보시면 물결무늬로 엄청나게 많이 각인이 되어있고요. 이쪽에 그리고 로터 안쪽을 보시면 물결무늬로 이쪽도 엄청나게 많이... 각인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앞면은 아주 심플 하죠 심플하고 깔끔한 드레스워치라면 뒷면은 이렇게 물결무늬와 로토도 있고 여러가지 엄청나게 화려한 섹시한 뒷면을 가지고 있는 랑에 운트젠의 색소니아 1815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핀버클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핀버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핀버클 안쪽에 아무것도 없죠 이핀버을 안쪽에 이렇게 지지대 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었을 때 넣으면 보통 엄청나게 가죽에 손상이 많이 되죠. 근데 이쪽이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가죽이 저항을 받는 값을 이 지지대로 인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잘 보호하고 예쁘게 오랫동안 찰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지대가 심플한데 엄청나게 과학적인 이렇게 되어있는 아름다운 핀버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랑에 운트전의섹소오니아1815 드레스와치 제품을 간단하게 아니죠.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짠!